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박세범 프로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테이크 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테이크 백을 다 하고 백스윙 탑까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Let's f u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 테이크백 때 얘는 아빠 통통이와 아기 통통이 비비면서 이렇게 왼손이 더 가깝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었죠. 근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도 않고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들어올리려고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요런 식으로 가면 얘가 버티고 얘가 돌리면 요런 느낌으로 지렛대가 돼요.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요런 식으로 알겠죠 자 요런식으로 됐잖아요 자 받쳤죠 오른손이 오른손이 애기통통이가 요렇게 뒤로 요렇게 그렇죠 뒤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여기서 아빠 손가락 있죠 아빠 손가락이 애기통통이를 계속 눌러주면서 같이 뒤로 가는 느낌 나죠 요런식으로 받쳐 줘야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당겨 올라가면 안돼요 항상 받쳐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갔으면 오른손이 뒤로 꺾이면서 왼쪽 엄지가 오른쪽 통통이를 눌러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손을 눌러주면서 쭉 가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쭉갈때 왼손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왼손이 오른손을 누르는 느낌. 항상 누르는 느낌. 손바닥 보세요. 여기서 테이크백 요까지 왔죠. 여기서 손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손을 펴 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저를 보고 있을까요? 카메라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반대편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올렸는데 얘가 손등이 반대편을 보고 손바닥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거 자체는 이 손으로 채를 끌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좋은 순간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테이크 백하고. 요 반대방향 요런식으로 꽃! 전 옛날 영상에 꽃이라는게 있어요. 이걸 꽃을 왜 하냐면 이게 약간 사과 쪼개는 느낌 꽃! 이렇게 꽃이라고 생각...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꽃 느낌이 나야지 그렇죠 계속 엄지가 통통이를 누르면서 꽃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얘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 보이죠 절대로 이렇게 올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뒤로 낙고 길게 뒤로 계속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테이크 백 받치고 얘 비비면서 테이크 백 스윙 탑 알겠죠 네, 백스윙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운스윙 다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Bye. Have a great day.